현재 분양하는 토지입니다 IC 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앞쪽에 보이는 곳은 도로로 이용될 곳입니다 토지 분양할 곳입니다 현재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이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현재 토지 공사 중이고 이 부분은 개별로 분양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1번 토지는 451제곱미터부터 8번 토지까지 436제곱미터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총 8개의 토지가 있습니다.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. 이 방향이 북향이고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주변으로는 산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대련리 마을이 있습니다. 여기가 포항아이시입니다. 여기가 대련아이시. 여기가 오늘 매매할 땅 위치입니다. 이 방향이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. 이 방향이 영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 방향이 경주로 가는 길입니다. 이 방향이 시청과 이동 가는 방향입니다.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, 경북, 포항시, 북구, 흥예, 업, 대련리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. 면적은 443제곱미터, 1 3 4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. 도로 소유는 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. 금표율 20%와 용적률 10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매매금액은 3 3제곱메터당 금액은 150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2억원입니다.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